너왜 여기서 자고 있니? <목소리> 보고 싶어서 왔어? 아 <목소리> 더워 더워서 일로 갈게 아우 덥다 어, 날씨 너무 좋아 키 네. 여기 있습니다! 식사 네, 맛있게 네. 하세요! 죽지 않았어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서비스 정신이 살아있단 말이야 내 머리와 내 몸뚱아리는 서비스 정신으로 충만하다 아. 아 이거 무보수인데? 아, 시급 받아야 되는데? 제가 취직을 한지도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지도 모르게 출근하느라고 또 퇴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다들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밥을 먹는 건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잠을 잔 건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유독 오늘 아침이라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날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침이라는데 정신도 말끔하고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았어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이 월급날이었어요 뭐 어차피 들어오자마자 나갈 건데 어쨌든 월급날은 모두에게 즐거운 그런 날이다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거지 그래서 월급날이면 뭐예요 월급이라고 뭐 통장에 뭐 잔액이 뭐 남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날부터 이제 며칠날 얼마 나가고 그거 계산하느라고 뭐 그렇게 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하, 어쨌든 월급날은 즐겁다 뭐 이렇게 하다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있겠지 그래서 인생은 뭐다? 아 근데 여기 어디지? 다 왔는데? 제가 또이강남의선릉역에 나온 이유가 얼마 전에 오픈을 한 매장이 있어서 점주님도 뵙고 얘기 좀 나누려고 왔고 사실 스케줄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도 내일로 미뤄졌어요 강남구청역 오픈 그건 이제 내일 방문하기로 해서 오늘 어쨌든 어, 어 스케줄이 이거 하나입니다 찾았다 나 아직 오픈 전이라 좀 밖에서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12월 달에 제가 지금 회사에 취직을 했고 벌써 6개월이 뭐예요 7개월이 지났죠 시간이 흘러덩 뭐 힘들 때도 있는데 뭔가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작년 한 10월 11월 생각을 해보면 몸으로 뛰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 지금 버는 돈 비슷하게도 벌 수도 있고 하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고 들쭉날쭉 하기도 하고 하는 일이 고정적으로 수익 창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심적으로 가족도 그렇고 불안한 면이 컸죠 그래도 취직을 하고 나서 저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가족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마음의 심적인 안정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가정의 안정이 오니까 저또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찾아온 것 같고 어쨌든 재밌다 사람 일은 모른다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나한테 올지도 모르고 또 내가 관련된 사람들 내가 관련된 일이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초심 잃지 말고 어쩌라뭐 아직 뭐온건 없는데 그냥 그렇다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기 전에 힘들었던 그 시간동안 제가 일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또 친구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줬던 친구 그 친구 한번 퇴근하는 길에 잠깐 들려서 또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형인데 가게를 접고 어려웠던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일 안하고 또 백수로 있던 시간에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제 전화를 했습니다 아형 힘든데 형 너무 힘든데 알바라도 시켜줘라 접시라도 닦겠다 부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선뜻 받아줬습니다 그냥 형와 얼마나 고맙던지 아, 지금 먹고 살만해졌다고 또 모른 척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버텨야 돼요 이게 정답이다 진짜 거의 한 6개월 만에 석촌역에 왔습니다 옛날에 알바하던 고기집 어, 얼마만이냐 이게 결코 사람이 변해서 막 이런거 타고 다니고 예전처럼 안 걷고 막 그런게 아니여 지금 어, 허리가 어, 디스크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못 걸어 잘 걷기 싫어서 변해서 막 아니야 어 너도 엘인데 그렇게 연락 달라고 그랬는데 어쩜 너네 는 연락을 안 주니? 응? 연락 좀 줘요, 엘. 에? 나도 잠실에서 일해보고 싶다. <목소리> 여러분 덕분에 카페인 충전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해? <목소리> <목소리> 네. <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너안 나오지. 너안 나오지. 잘시했어 지금 선릉전 갔다 왔어. 스물여덟살 되신 분이 저한테 인스타로 DM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장사를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딱 한마디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못할 정도로 힘드냐 들어온 답변은 아니요 할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다니세요 여보, 가야겠다. 바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가 또 없었으면 지금도 제가 없겠죠. 하루하루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다고 오늘 와서 또한번 느끼네요. 요 버티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